삐졌어! 삐졌어! 삐졌다 동이 진짜 삐졌어 진짜 삐졌어 <놀람> 이해 <이야지>. 나.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받았습니다 복숭아는 아리양이라는 복숭아인데요. 아리양 복숭아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충북에서 재배되어 당도 높은 고품질의 복숭아입니다. G.A.P 인증 농가에서 재배, G.A.P 인증 시설에서 선별, 충북 농협에서 품질 관리를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또한 복숭아 유명산지에서 재배. 비파계 당도 선별을 통해 더욱 맛있는 복숭아를 선별 발송합니다. 택배 상품 전용 포장재를 통해 상품 파손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충북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이 먹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이 리액션 궁금합니다. 저는 동이만 그냥 통채로 잡고 이렇게 통째로 먹으러고 뭐 했거든 <웃음> 아니, 저, 저희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해요 매년 여름이면 거의 뭐 1, 2주에 한 박스씩? 그 정도? 좀? 응 거의 그 정도 먹거든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충주에 사시거든요 충북 복숭아라 그래서 마음이 가 <웃음> 지금 계절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응. 그래서 많으면 많을 때 많이 먹어야지 맞습니다 비타민 번... 안 먹고 복숭아만 먹으면 되고갈대동희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복숭아! <웃음> 동희 의자에 앉으세요 동희 동이... 세이세이동희 아... 의자에 앉으세요 사큰거 잡았나, 바로. 네. 오, 인상 쓰면서. <웃음> 신기하다. 사실 이렇게 통처럼 먹는 것도 좋아해.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짧게 썰어서 줬거든? 어, 관심 별로 없었어. 무조건 이렇게 잡고 통처럼 이렇게 물어 먹어야 돼. 오, 동이 맛있어요? 나도 먹을까? 아, 고스나 응. 역시. 아빠, 만 무슨 아빠, 내어 아빠, 내 아빠, 내가 막, 아빠, 내 맛있어요. 레지 나나 나. 엄마 먹는다. 나. 아, 아큰거 달래 큰거 작은 거 필요 없대. 여기 좀 봐. 봤어? 이거 동이가 먹고 이거 동이가 먹고. 아들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 서로. 친하게 오 맛있나 보다 동이 지금 애플 로고 만들었다 <웃음> 에지크 지아 에지. 아니야 하나 둘셋넷 <웃음> 이렇게 동이 잘먹는거 보니까 나도 먹기 조금 그래 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사실 이번주 우리 가족에 진짜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동이가 이제 음식을 씹고 삼키는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입에 넣고 조금씩 씩씩하다가 뱉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목화열 뭐 사과 접다니 사과 이렇게 씹고 씹고 씹고 없어졌나. 그는 열심히 찾았다 어디다 뱉었어. 어디 근데 먹었어. 어? 동희 엄마가 복숭아 다 먹는다. 배부른가봐 이제. 너랑 먼저 듣고. 잘 먹으면 땡큐지. 미안해. 유부 먹을 것 같다. 미안해. 유거 먹을 것 같다. 우리 집에 새가 살고 있다. 쥐, 마우스. 에딕 아빠한테 주세요. 데이 파피. 아빠한테 주세요. 에딕. 데이 파피. 파빠 파피. 데이 파피. 파피. 스카리 데이 파피. 와. 아빠한테 주세요 아빠한 주세요 인데 하이하이 아빠 아빠 먹는다 복숭아 또 박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그 많은 복숭아로 뭐 할까 그래서 일단 복숭아 파이도 해볼게요 지금이 좀 말랑말랑해지니까 향이 도 훨씬 더 어... 일단 파이를 위해서 세개 필요해요 지금 반죽하고 있어요 지금 버터 설탕하고 계란하고 요구들 데이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가 한 다음에는 넣고 넣고 넣고 같은 거 끝? 어 진짜 간단하네. 음 알겠습니다. 이제 포크 하 넣고, 그리고면 이렇게 스펀지 그리고 쭉쭉한 포크와 스펀지. 얼마나 구워야 돼? 시간은? 음 삼십 사십 분. 음 알겠습니다. 음. 족탕이, 네, 족탕이 있어. 오케이. 이제 오븐으로 고 복숭아 파이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숭아 너무 맛있다고 복숭아 파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남왔습니다 지금 동이도 지금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아이씨, 조금 조금. 포크로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크, 포 포크로 포크. 엄마 줄게. 알았어. 먼저 복숭아 먼저 먹고. 와. 동희가 아, 지금 복숭아 거의 하나 다 먹었다.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이제. 막 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고 해냈는데. 근데 되게 촉촉해. 러시아식으로 만든 건데 스펀지가 한국 스펀지보다 완전 조금 딱딱하고 촉촉해. 그, 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음, 쉽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커피랑 진짜 딱이야. 우리 얼마나 걸렸지? 한 시간? 아? 끝까지? 음. 그정도. 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진 않아요. 이 볼까? 네. 동이 먼저 줄까? 에딕에딕 클리어! 비었어와 빚었어! 오비이와 아, 삐졌다. 동이. 진짜 빚었어. 진짜 빚었어. 에딕 나! 기분 좋아졌어 성격 있다 봐봐 먹고 이제 나 삐졌다고 지금 모르는 척해 봐봐 엄마 먹는다 엄마 먹는다 야이 비록 비록 <웃음> 음식 먹어야 되는데 사실 엄마 맛있는 밥 준비해놨거든 <웃음> 여러분 올해 얼마나 힘든 여름이었지만 이렇게 작은 작은 것들 <웃음> <조각>. <웃음> <그렇대>. <웃음> 여기 파이팅 하자 희도 그렇대 복숭아 먹고 아빠 줘 아빠 그래. 복숭아 먹고, 애기들랑 이 놀고, 책 보고, TV 보고, 응. 행복해. 친구도 만나고. 집에서. 음, 응, 복숭아 응. 나 많이 나올 때가 많이 먹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건강하세요.